갑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남편 을과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후 2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을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심판이 계류주인데 을이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아버지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는 바 갑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병명의 이 부동산에 대하여 을을 대위하여 처분금지가 처분을 할수 있는지요?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의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직접으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그 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보존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사실 또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 성립 전에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 채무에 관해서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당사자가 이혼 성립 전에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처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수 없으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과 을은 현재 재산분할청구 심판이 계류 중이므로 아직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범위 및 내용이 불확정 불명확한 상태에 놓여 있어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병명의 위부동산에 대하여 을을 대위하여 처분금지가 처분을 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